리설주 전 남편 장성택 리설주 동영상 비디오 김여정 기쁨적 환상 리설주 전 남편 장성택 리설주 동영상 비디오 김여정 기쁨적 환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의 셋째 출산 소식에 국내외 해외 외신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설주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설주 전남편 중국계 한 매체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으로 공개된 리설주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상태에서 김제일비서의 아이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어신문 다지위안은 중국 언론 창카우샤오시를 인용해 김제일비서가 유부녀였던 리설주와 결혼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재일 비서는 2000년 상반기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를 다니다 귀국했을 때쯤 리설주와 교제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리설주는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 그후 리설주는 이미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김재일 비서와도 연인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설주의 전 남편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고 리설주가 김재일 비서의 아이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이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김재일 비서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리설주와 헤어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신문은 리설주의 전 남편이 북한 모대학의 교수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요즘 김정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실일 수도 해당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장성택 리설주 불륜 지난 2013년 김정은은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고무부 장성택을 처형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장성택 숙청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며 여러가지 가설들을 제기했었다. 그중 하나가 고무부 장성택과 아내 리설치와의 불륜설이었다. 리설주와 장성택은 그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 사실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가자 초단했다는 것이었다. 음. 나중엔 합성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관련 사진이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홍순경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리설주 루머가 사실이었으면 결혼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루머를 일일축시킨 바 있다. 해당 내용은 필자가 생각도 루머가 아닌가 싶다. 리설주 포르노 동영상 촬영 지난 2013년 일본 아사히신문은 고위 탈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소속 단원 9명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총살당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인민보안부는 리설주도 자신들과 똑같이 놀았다는 단원들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부인으로 간택되기 전 은하수 관련악단에서 활동한 리설주가 단원들과 포르노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탈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유포커스는 북한 내 통신원들의 발언을 전하며 아사히신문의 리설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왕재산 예술단은 이미 2009년도에 해산했으며 은하수 관련악단은 김정일 시대의 조선인민군공훈 합창단을 대체하지만 과거에도 리설주와 전혀 관련 없는 클래식악단이었다며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리설주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간의 권력 암투 지난 2016년 국내의 한 언론은 리설주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도하며 그이유로두 여성 간의 권력 게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김여정이 김정은의 주변을 직접 관리하면서 신우의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혈통을 중요시하는 북한의 권력 지도상 당시 아들을 낳지 못했던 리설주보다 김여정의 신분이 앞선다고 말하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리설주가 김여정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아직 조선왕조시대랑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리설주에 대한 포스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